티박스가 여기 없고 그냥 이렇게. 어, 아좀 당황스럽네.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샷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거리는 50m고 오르막이에요. 보시다시피 오르막이고 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리는요. 어, 지금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먼길 어, 왔는데 속이 상하네요. 일단 2번홀로 패스. 되게 독특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원래 박스는좀 편집인데, 그래도. 네. 티박스가 편지가 어, 없네. 나도 많이 당황스러워. <웃음> 이런 게 지금 처음이라. 티를 꽂기도 뭐하더 자, 이번 어은요 거리는 97m라고 되어 있는데, 저티박스 말뚝 있는 데서는 잔디가 없어서 샷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가 있는 좀 앞쪽에서 샷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평지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완전 내리막에 잔디 상태도 별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없는 상태고요. 1번 홀 그림보다는 2번 홀 그림이 훨씬 넓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봐도. 음 음. <웃음> 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린 앞쪽은 펑크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약간 동네 품절 위주로 사람은 많거든요. 이용객은 있는데 여기는 한뭐 바퀴 뭐 이런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 이렇게 어 돈을 이용료를 내는 것 같아요. 90분에 2만 원. 1시간 반 이용을 하는 대신에 이제 2만 원 이렇게 이용료를 내는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되게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와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좀 생각은 다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오스트 안에 들지 않을까? 오스트 한 파이브 안에 <웃음> 베스트 아닙니다. 오스트 3번으로는요, 거리가 조금 긴홀이 나왔어요. 128m고요. 어, 드라이버는 사용을 못하고, 조금 긴 채를 그래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여기는 조금 그래도 넓은 편이고 티박스가 그래도 잔디는 없, 없는데 그래도 평지긴 해요 3번 홀은 그래도 그나마 1,2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계속 1,2번 같은 홀이면 사실 <웃음> <웃음> 이렇게 구독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만한 그런 렇게 못되지? <웃음> 최대한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너무 내가 봐도 영 아닌데는 남들이 봐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리뷰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많기는 해요. 4번홀은 거리는 110m고요. 이때는 정면에 살짝 오르나게 있습니다. 110m 좀더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페어에 조금 넓고요. 여기 박스 역시나 잔디는 없습니다. <웃음> 평지도 아니에요. <웃음> 4번. 4번 그린 상태이고요. 커터를! 괜히 가져왔습니다. 음, 괜히 가져온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호를 점령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5번월 거리는요, 다시 2m 구. 이렇게 앞에, 기대 근처에서 저렇게 연습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동네 분들 오셔서 한호를 점령을 하시고 어차피 시간제야이기 때문에 점령을 하셔서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5, 6, 7번 홀에 다 모여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홀입니다. 후반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7번 홀까지 있고요.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홀이 제 5번 기대예요. 6번 홀은 어, 38m예요. 오르막, 이제 기대가 오르막에 있고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다 있다, 오늘은.